힘듭니다 <웃음>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힘듭니다 주의할 점 앞에 집 때문에 100% 가립니다 땅만 보지 마시고 핸드폰을 챙기십시오 나침반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충분히 되고요 저희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 있어요 방향이든 모든 거 많이, 많은 이많 정보를 뭐 핸드폰만 있으시면 일단은 뭐 전망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영상에 영상이든 사진이든 담아 가시면 집에 가서도 나중에 이제 생각하실 때 어떤 부지를 선택하실지 땅은 겨울에 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원 부지, 전원주택 부지, 전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토목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소풀이 너무 우거지게 되면 땅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뱀도 나와요 저도 가끔씩 풀이 너무 우거지면 요 아, 살짝 겁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죄송스럽게도 호구조사를 해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부부 단둘이 사신다고 그러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부부 단둘이 사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맞벌이 부부가 아니시라 그러시면 남편분의 직장을 먼저 여쭤봅니다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는 회사를 다니십니까?를 먼저 물어보고요 그 이유는 직장과 집이 근거리에 있어야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두 번째 자제분들이 있는 분들은 학군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연배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상태를 좀 여쭤봅니다 병원이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병원이 가까운 쪽에 부지를 좀 추천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드리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도 저는 중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땅만 보여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 고객분을 생각하고 저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힘듭니다 <웃음>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힘듭니다 그냥 보시는 거는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돈이고 그리고 고객분을 거기까지 모시고 가는데 이제 기름값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좀 방법은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아, 어, 손님을 뵈면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손님만 딱 봐도 저 사람이 할사람이지안할 사람인지, 안할 사람인지. <웃음>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행동 지침들을 저희가 배우기도 하고요 고객과 어떤 대화를 한다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해서 나름 저희의 시간을 이제 세이브 할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는 하고는 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래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최소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도 간혹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좋은 거 나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상황마다 고객의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되겠죠 어떤 거에 더 관심이 있으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가도 그렇고요 공부가 되시지 않은 분들은 결국은 거래를 하시기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의 공부는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돌려보내는 경우는 없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는 최대한 설명해 드리려고 앞으로 10년 안에 많은 부분이 지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제고향이여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파주시 인구가 만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70만을 내다보고 있어요 다른 도시들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는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젊은 층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도시다 게다가 GTX라든지 도로 여건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모습이 좀 많이 기대된다 많이 올랐고요 가격이라는 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몰리면 가격은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8년 안에 20만이라는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라 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땅값도 올라가지 않겠냐 예, 여기입니다 지금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상태고요 추후에 아스콘 포장과 그리고 조금 더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장이에요 지저분해 보이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릴까요? 네. 일단 향을 보시라 고거하고 전망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단 차이가 밑에 집과 조금 납니다 그래서 크게는 문제는 안될 텐데 만약에 여기 필지에다 집을 지었는데 저 앞에 집이 이제 들어올 경우 혹시 나의 전망은 가리지 않겠느냐 고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상 지금 여기서 집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전망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집을 딱 짓고 보더니 앞에 집 때문에 전망이 다 가려버리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자, 두 번째로 설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전망의 묘미를 좀 많이 살리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층을 피로티로 갖고 가시는 것도 저는 조금 추천드리기는 해요 물론 공사비는 조금 더 들기는 하겠지만 돈이 조금 드시더라도 혹시라도 벙커형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조금 추천드립니다 주차장입니다. 뭐 여기 뭐 주차하면 되지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원주택이잖아요 그래서 근거리에 모든 편의시설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을 보러 가시거나 이러실 때다 이동, 차량으로 이동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와이프도 갖고 있어야 되죠 저도 있죠 아이들이 좀 크신 분들은 자제분들 차, 차도 세워야 되죠 기본 두대는돼야 되고요 세대네대가쓸수 있는 면적이면 더 좋습니다 옆에를 보시면은 지금 보강토로 쌓은 면적이 상당히 좀 높죠. 그래서 앞에 집이 들어선다고 해도 조금 부지를 높게 잡으셔서 건축을 하신다 그러시면 전망이 크게 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쪽 필지하고 여기하고 지금 보강토 쌓은 면적, 이 위에다 건물을 올리시게 주택을 지으시게 되면 앞에 집 때문에 100% 가립니다 이 필지를 선택하신 분들은 저 뒤쪽에다 이제 자리를 잡으셔야 되고요 주택을 지으셔야 되고 이쪽에는 마당으로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기서는 좀더 높게 올리셔서 지으셔야 돼요 땅만 보지 마시고 저기다 내가 실제적으로 건물을 앉혔을 때 기본적으로 전원주택은 3층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기본 한개층을 3에서 3.5m 정도로 생각했을 때 나의 전망은 어떨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컨설팅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설계는 설계사한테 맡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설계사분들은 사무실에서 캐드로 설계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가 지금 파주잖아요 근데 강남에 있는 설계사한테 맡겨요 그럼 강남에 있는 설계사는 파주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럴을 때는 어떤 설계가 나와야 되느냐 그 지역 공인중개사와 강남에 있는 설계사가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공인중개사는 이쪽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 그런 조언을 받아서 설계사가 설계를 하면 최고의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